첫 수업을 듣고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안에 그 책을 다 읽고 수업 시간을 가야 되는데 할수 있으란 걸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도서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많이 아까운데 솟아 왔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 수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 온다고 온 건데 도서관 열때 왔어야 됐나 봐요 안녕 유튜브 갖고 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웃음> 모노모노 준비하면서 이런 브랜드 상품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솔직히 여기가 되게 좋았던 게이 브랜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Yes, today is me. 오늘의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에게가 이 브랜드 메시지인데 광고료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단순 협찬 상품이긴 하지만 이 메시지가 저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책을 못 빌렸지만 다행히 다른 분한테 부탁해서 책을 빌렸고 책을 마저 읽으면서 내일에 의해서 자보려고 합니다. 많이 피곤하지만 모두 잘 자요. I've been thinking about the choices I have made a n doubt The life I've chosen for myself I wonder how it would pan out If I'd s t u c k to the status quo and stayed in England Never know, but when I see my friends I see them with this golden glow It seems they can touch the rainbow I guess I'll never know, never know, never know Would that be me? If i stay My city Bright, blue and green Don't feel anxious, don't feel shame there's a question, it can't wait another day. Don't feel like it's all in pain. i try to remember it ain't a race. Breathe out. It doesn't matter anyway. Breathe in. Shoo! Wow, h a t potato visual! Oh, my! 진이야 TV 야티네 틀어 맨날 지니랑 싸워요 일러스트 작업을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디자인을 다 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 디자이너가 아닌데 그래도 사용할 만한 스케줄러들은 할줄 알아요 지금은 매우 허접해 보이지만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발전된 작업이 될것 같고 제가 모노모노 하면서 디자인을 했었어요 이게 팔기보다도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만들어서 그렇지 딱 보면은 파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루어질 거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렇고 전에 디자이너 친구가 제작을 한 건데 그때는 키트로 했었어요. 모노모노 시즌1 때만 팔았던 거고 지금은 따로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거는 이제 이거랑 요거 텀블러 뭐 이렇게 있는데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일러서 스트로 만들어 본 건데 비전문가여서 그런 건지 다들 그러는지 저는 처음에 되게 이렇게 러프하게 <웃음> 사이즈를 직접 봐야 돼가지고 제가 다 손으로 해서 어떻게 뭘 구성할지 이렇게 좀 직접 써보고 그리고 여기도 아이디어 노트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 번의 고민 과정을 거쳐서 겨우 이렇게 간추린 거예요. 한 3주 내내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것만 붙잡고서 이렇게 겨우 나왔고 이거는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앉아서 겨우 이거 하나 나왔는데 완전 완전 미완성이에요. 아, 이 다음 주까지 진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원래 제 계획은 오늘 일러스트를 하고 대학원 개강했잖아요. 퇴사하고 왜 대학원을 가게 됐는지 그리고 뭐 대학원 지원 동기라던가 그리고 어떻게 완전 전공이 다른 상태에서 지원을 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상세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도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화이자 백신 당일 예약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 맞으러 가야 되거든요? 화이자! 한 번도 당일약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동네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금방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당일약 하는 게참 힘든데 주식 장 마감했다고 알람이 울려서 봤는데 백신 알람도 같이 뜬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당일약 했는데 화이자가 됐어요. 와!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 백신 맞는 게? My brothers, one day we gon' make it We just gotta grind for that paycheck Mama told me one day I'll be famous Remember when she used to say she hate this h a t ended with life when I say shit Now I'm inside all them people's playlists So one day I'll be stomping on t h o m stages But right now w e e just dancing in the basement Right inside the basement s a t i s f o r d a n still with wavy tweaking bases Learn this shit ourselves on my own time I made shifts Shooting for the moon, gon' turn this Honda to a spaceship yeah. Shorty sure w o n a fuck with me I just wanna get some rain and s l e e p Shit l o w free, yeah Say what I want, then I get what I want It's too easy, yeah, yeah. Baby, you know I'm a G I g o t a double t s e m C's s h e wanna put it on me Used to sit inside my room, living through some interviews Took my ass about a school, I knew I had to make some moves Got that pressure on me, turn anxiety to diamond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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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side all them people's playlists One day I'll be stomping on t h o n stages But right now w e just dancing in the basement Fuck that, when I get that paper, I'm gonna keep a strap Fuck you, I can't let nobody go and take my stags Bitch, you suspect you can go and sell my nutsack I can't look back, cause you know I be above that uh, I like bitches, uh, yeah, that like bitches, uh, yeah Put a spell on me, ooh, t h e y s o m e wishes uh, yeah. That my baby, that my lady, o h She gon' drive me to the fuckin' mall She like Rachel, but I ain't no Ross I'ma guard huh? that's on me I got this shit on lock It's appalling, how I kill this shit Just like Stalin So p o l me up some more, I'm goin' on then. Told my brothers one day we gon' make it We just gotta grind for that paycheck